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네, 어, 오늘 이렇게 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벌써 한지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구독자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는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일단은 제가 뭐 머리 자르는 거 거의 거의 한 8, 90% 정도는 보여 드리는 것 같아요 예, 그래서 많이들 따라 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댓글이라도 살살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, Q&A 영상을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네, 오늘 한번 보시고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저에게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에도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또 좋겠네요 네. <목소리>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. 아, 보통 기본적으로 그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제가 어떤 커트라든가 펌이라든가 기준은 좀 사실상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런 가격들이 어떤 준하지 않나 싶어요. 예. 그래서 어디는 어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, 얼마고 이런거에 현혹하면 은 정말 힘들어요 또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또 서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힘든 시국에 일단 손님들의 어떤 반응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초보자 때부터 계속 올라가서 디자이너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 미용실들 돌아다니실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제 그때 미용실들의 어떤 가격을 한 번씩 봐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 본인의 어떤 가격 측정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, 저는. 두 번째 질문 주세요. 어, 미용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? 역시 자르고 싶은데 가위가 잘안될때 뭐 가위를 이렇게 탁탁탁 할때 이게 너무 뻑뻑하거나 힘들어서 힘이 들어가서 힘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서 울었다고 말하면 안되겠지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,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예. 그게 제일 힘들죠 그리고 보람있었을 때 보람있었을 때는 또 반대로 머리를 정말 잘 잘라서 그 손님이 어떤 뭐 진짜 지나가다가 커피라도 한잔 사가지고 왔을 때 정말 보람스럽죠 예. 다행히도 여기 블랙형 명실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17년째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어, 손님이 좀 얼추 다같이 이렇게 유대감이 굉장히 좋은 미용실이기 때문에 뭐 바쁘면 수건도 같이 널어 주고 예.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지금은 보람 느끼고 열심히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았죠? 다음에 아, 하신지 얼마 됐냐고요? 미용한지는 정확하게 따지면 뭐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막 이럴 때도 제가 미용실을 조금씩 다니면서 뭐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예, 그때는 한참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좀 거의 27년차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는 제 자격증이 93년도 자격증인 걸로 제가 본것 같아요 되게 오래돼서 지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, 근데 어쨌든 27년차 미용사고 어, 군대 있을 때도 머리를 좀 자르던 미용사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네, 한것 같습니다. 어, 한 분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네요. 네, 일단 <웃음> 네세 번째 머리 자르고 이제 다시 머리 샴푸를 시켰는데 어, 머리에 뭐 삐져 나옴이 좀 있고 막 그렇다고요. 또 뭉친 데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약간 수술 쳐냈는데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, 계속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, 저는 마른 머리에서만 머리 자릅니다. 예, 젖은 머리는 정말, 이제 손님들이 우연찮게 뭐, 일을, 일을 갔다 오셔서, 좀 약간, 이렇게, 뭐, 먼지라던가,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, 있을 때, 제가 물 잠깐 살짝 살짝 뿌리는 정도 외에는, 절대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. 예, 물을 뿌리면, 머리가 잘라놓고 나서, 샴푸를 하시면, 또 머리가 똑같이 뻗쳐있습니다. 네, 분명히 그거는, 어, 좀 약간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. 물을 뿌리지 마시고, 먼저 머리를 샴푸를 하시더라도 머리를 말려서, 예, 바싹 말린 상태에서 머리를 잘라보세요.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삐침이라든가 가위 자국이라든가 어, 클리퍼 자국이 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. 예, 그거는 제 영상을 계속 살살 보세요.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, 제가 봤을 때 사람이니까 다 따라합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저같이 할수 있습니다. 저 되게 잘해요. 최선을 다하고 있죠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일단 수술 뭐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수술 너무 많이 치게 되면 어, 손님 머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됩니다. 막, 막 뻗쳐가지고 절대 어떤 그 회복 불능처럼 머리를 다음 번에 누가 잘라도 그런 층이라던가 이런 게 파여있기 때문에 수술 좀안 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. 그 수치는 거는 별로 습관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요. 수술 쳐가지고 어떤 뭐 요즘에는 뭐 요술가이나 마술가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장가위 하나로 웬만하면 다 하고요. 그리고 수치는 틴닝가위를 가끔 쓰긴 하는데 그거는 물론 나, 저도 그런 어떤 질감 처리를 하긴 하죠. 예. 그거는 손님이 좀 많이 무겁다고 할때 그때는 잠깐 처리를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 손님은 숱을 안 치는 손님들 제가 많이 자르기 때문에, 예, 그런 부분을 제가 그 영상 올릴 때 보시면 숱안 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잠깐잠깐 숱 잠깐 치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조금은 치셔야죠. 너무 안 치셔도 안 됩니다. 예, 적당히 치시는 숱은 머리 어떤 다음번 미용사태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숱을 적당히 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예, 대신, 영상에서 안보인거는 어, 저는 많이 안치니까 네, 거의 가위질로 머리를 마무리합니다 네. 아 네, 마지막으로 재능기부 계속 하고 계신가요? 네, 제가 지금까지 네,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6번 나갔습니다 저번주 일요일도 제가 가서 머리 잘라드렸고요 네, 예, 이제 뭐 저는 4주에 한 번씩 가기로 목사님하고도 약속을 했고 재능기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.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쁜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, 아주 행복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Q&A 영상 또 남길 수 있게 우리 저에게 또 이렇게 자그마한 댓글을 조금 더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추합해서 Q&A 영상 한번씩 가끔씩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뭐 볼일은 없겠지만 많이 봐주세요 네.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, 그 초보 미용사분들 어, 제가 봤을 때 희망은 있습니다. 왜? 블랙형이 있으니까 제가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좀 자르는 거를 조금이나마 가르쳐 드릴 거고 제 거를 조금 더 따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어떠한 미용사들이 제거 보지 않은 미용사들보다 훨씬 더잘 자를 거라고 보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꼭 빠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극복을 하셔야 제 말이 귀에 들리고, 머리 자를 때 계속 연습을 하시면 그 부분은 계속 머리 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똑같은 템포에 똑같이 올리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거를 꼭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으로 계속, 계속 보셔야 됩니다. 네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서 어떻게 머리 가이지를 계속 자르는지, 손은 계속 어떻게 되는지, 빗은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그리셔야 돼요. 그러면 언젠가 그 부분은 어디가서든지 다 나오니까 네할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